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오늘은 짧은 머리 커트,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아이비리그 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하니 무조건 짧게 자르길 원하셨습니다. 옆머리 두상이 튀어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가이드를 먼저 설정합니다. 아이디를 기준점으로 6mm 보조탭을 끼워 안전하게 밀어줍니다. 섬세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보조탭 없이 촘촘한 빗살을 이용해서 연결합니다. 항상 빗의 각도는 빗의 면과 두상면 그대로 올라가면서 커트해주시면 됩니다. 3mm 보조탭을 사용하여 커트선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겁니다. 항상 이 작업을 하실때는 멀리 떨어져 조금 더 진하게 보이는 부분을 바리깡 모서리 끝선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음영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끝 선을 부드럽게 만들고 싶으실 때는 티닝 가위의 끝 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핀셋 처리를 해둔 위쪽 머리는 그냥 두시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뒤통수 튀어나온 기준점으로 둥글게 잡고 핀셋 처리를 해줍니다. 목덜미 중간부터 바로 밀지 않고 양옆 목선에서 시작해서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야 두상에 맞는 상고 높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해둔 옆머리를 기준점으로 잡고 사선으로 연결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핀셋 처리를 해둔 둥근 모양을 토대로 양쪽 기준점, 끝을 연결해주면 이 고객님 두상에 맞는 상고 높이가 설정됩니다. 옆머리 커트한 것과 동일하게 설정해둔 상고 높이 기준으로 6mm 보조 탭을 이용하여 커트 면을 연결해줍니다. 촘촘한 빛날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줍니다. 사람이 고개를 항상 숙이고 다니진 않겠죠? 고개를 들었을 때 층이 나 있는 부분을 3mm 보조탭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연결해줍니다. 옆에 서서 미는 각도를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자연스럽게 연결하실 때는 끝날로 살짝 스치듯이 부드럽게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스냅 연습을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영상의 길이가 길어 아이비 리그 커트, 위쪽 머리 자르는 방법은 2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